저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구성을 일곱 바퀴 들고 무너져라 해서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거기서 죽은 백성은 누구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거죠. 그게 그래, 사랑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또 흉내내가지고 절에 가서 또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지. 예? 신도들 데려가서 절에 가서 일곱 바퀴를 돌고서 무너져라! 그게 러 뭐야? 조약돈 하나도 안 빠져. 이걸 가서 기적을 이루고 할수 있다고 데려가서 하는 사람들하고 따라가는 사람 백성들도 불쌍하고 이게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한계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스럽게 전멸시키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파만이 구원이고 자기들의 교회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이수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요 애형적인 부흥에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라는 거 있죠 타락되어서 다 무너져요. 뿌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유교, 권력이나 부귀영화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싸움질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앙이에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뭐이 지도자들이 다 똑같이 자기들 그 유교 세상에 어떤 것을 영, 영리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지금 전쟁들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벗어난 종파가 없어요. 여러분, 조직이나 돈과 권력, 그런 것들로 성장하는 종파가 돼서는 아니되, 여러분, 진리의 말씀, 사랑과 나눔, 이런 것으로서 성장하는 종파가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인성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모든, 음, 종교 집단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정말 어떻게 이걸 돌려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각국에서 한두 사람씩 역사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말씀이 내려왔고 선지자 있고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이 순간부터 모든 종파는 앞길에 험난하고 힘든 길 넘을 수 없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넘겼다고 대드는 그 같은 형구에서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밑에서부터 스스로 깨닫는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음.